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5월을 맞아서 이지쌤이 직접 ppt를 또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계절에 타지 않는 아주 깔끔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심플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이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해 보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미지로 넣을 수도 있지만 뭐 도형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콘을 활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더 세련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혁 같은 느낌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거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릴건데요. 단 이벤트 기간에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가시면 이벤트 링크가 있을거예요그 이벤트 링크에 꼭 설문을 꼭 작성해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가요? 여러분 제가 드리는거 꼭잘 활용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과 그리고 이지쌤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안녕.